<웃음> 너도 돈이 필요해서 온 거구나 나도 여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어 SCP 게임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오지어 게임 아니야? 무슨 SCP 게임이야 이게 오지원 게임은 시즌 5루로 종료되고 저희 모신 여러분들은 SCP 게임에 참가하실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보다 상금은 배라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은다 마지막 생존자 한 명이 모든 장금을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 SCP 게임?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히! 목숨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히! 해보면 알아! 첫 번째 게임 SCP-173 땅콩이와 무구화꽃이 피어왔습니다 왜? 273라니 아, 큰일났다 아 173이 나오다니 첫 번째 게임부터 너무 힘들 거같아아 어떡해요 아, 나 무서워서 다리가 안 움직일 거 같은데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뭐라 했냐 꼬마야 아이고 <웃음> 할아버지 뭐야? 정체가 뭐야? 육상선수야? <웃음> 뭐야, m 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 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어? 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 아, 면주 아, 면 아! 아! 아, 아시 아,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 통과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야 이놈의 코 이제야 나를 도와주는구나 아이고야 꼬마야 살았다 어 아이고 네코 때문에 살았어 이번 <웃음> 게임 생전자 총 50명 축하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SCP999 간지럼 참다 할아버지 저 간지럼 잘 타는지 시험 좀 해봐요 자, 자, 자, 자 제가 팔 벌릴게요 자. 자 간지럼 시작 간지 시작 간지럼 간지해시 간지럼 시작 간지럼 시작 간지럼 시작 간지럼 시작 간지하 시작 간지럼 시작 간지럼 시작 지어 시작 간지럼 시작 간지럼 시작 지간지아지럼 시작 간지지럼 시작 간 간지럼 시작 간 간지럼 시작 진짜 그런 게 있어? 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 게임은 SCP-999 간지럼을 참아라 입니다 아무리 간지러워도 이권을 외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여러분들 999한테 이기려면 또본 곳으로 가야 돼요 일단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잠깐만 어, 나 애장 촛 간지럼 같은 거안 타거든. 별걸 <웃음> 다걱정한 돼. 요너랑 걱정해라. 아니, 아니 진짜 높은 곳 타야 된다니까요 고마야. 나는 왠지 네가 믿음이 간다. 알았어.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갈게. 나도 좀 도와줘. 예. 알바 <웃음> 시작하자고. 상금은 다내 거다. <웃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빨리 이동해. 그래. 저쪽. 조금 a 오먹 e 야 같이 가. i o 옷사 i n 자요 j 그쪽으로 가면 되 t 네. 빨리올라갑시습니다 빨리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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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낳서 당해야지 아, 사람들불쌍 언젠가 다 죽게 될 거야 네, 아저씨 아니 어차피 경제자들인데 다 죽으면 어때요? 타임 아, 오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주하신 네. 여러분 진심으로 특하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게임을 마무리하도 내일은 3나운드다리기를 <웃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할아버지 아이, 그러저아 내일 게임 줄다리기라면서요. 어, 그, 그, 건 힘이 세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렇긴 하지. 내가 볼 때는, 팀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아, 걱정이구나. 제가 어떻게 힘센 아저씨도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저리가! 아, 예. 아, 어떡하지? 아, 아저씨! 아저씨! 내일 출달이 저희랑 같이 해요! 야! 우승하지 말란 얘기냐? 어? 너같이 쪼만하고저 노인네 힘도 없어 보이고 야! 백전백패야 저리 가! 아.. 어, 어.. 예.. 아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저기 혹시 저랑 같은 팀.. <웃음> 아 아까 너 덕분에 살았던 아저씨야.. 아.. 어, 어, 그러구나.. 아.. 아저씨가 널 도와줄게 어? 진짜야? 할아버지 구했어요. 아이 영화 같이 해줄대 할아버지. 아유 잘했다. 아 이쪽으로 모셔라. 음, 안녕하세요. 어, 나한테도 사람이 와줬네. 어 혹시 팀없어요어난 팀이 없어. 와 그때 힘 엄청 세게 보이시는데아 <웃음> 나는 머리는 나쁜데. 아힘하 아는 내가 진짜 끝내주지. 어 그러면 저희랑 같이 팀 한번 하실래요? 어 <웃음> 아이 나야 고맙지 아싸 할아버지 여기 또 구했어요 여기 또 구했어요 할아버지.